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연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어, 저도 이번에 연말을 맞이해서 좀 특별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어, 유튜브를 시작한지 어느덧 2년을 보냈같아요 <웃음> 어, 2년 동안 전국의 파스리장을 정말 보물같은 파스리장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울, 경기도권에 있는 파스리장은 이제 다 갔습니다 방문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 맞이 특별 베스트 파스리를 선정을 해 보려고 해요. 자, 서울과 경기도 것만 해당이 되고요. 서울, 경기도 북부 그리고 남부 다 통틀어서 베스트 파스리. 자, 영상으로 한번 만나 보실게요. 송도 LNG 골프클럽은 인천광역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다른 파스리 골프장보다 훨씬 더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만원짜리 골프장은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송도를 선택한 이유는 관리 부분에서 파 골프장보다 현저히 뛰어난 그런 상태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코스나 잔디 컨디션 그리고 그린 관리까지 모두 다 거의 퍼펙트한 관리 상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송도 l n g 가 가성비 부분에서 가장 좋은 그런 컨디션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양 골프랜드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스3 골프클럽인데요. 가격도 굉장히 싸고 저렴한 가격에 드라이버를 남녀 모두 연습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골프장이에요. 관리 상태는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남성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드라이버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여성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긴 전장을 좋아라 하시고 넓은 페어에이까지 가지고 있어서 조금 낙후된 시설이긴 해도 많은 이용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골프장입니다. 남양보다 조금 더 전장이 긴 곳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용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 저는 남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스카이치리 드림균즈 파스리 골프장은요 어, 가장 전장이 긴 파스리 골프장이기도 한데요 제가 코스 부분을 선택을 한 이유는 전장도 전장이지만 물론 뭐 남녀 모두 드라이버를 칠수 있는 그런 홀도 있고 저는 코스가 굉장히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멀리서도 인천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고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조금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오전에 이용을 하시면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할인 프로모션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스카이 7 2가 그래도 코스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코스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린 관리가 가장 잘 되어있는 파스리장을 사실 찾는 게 저는 되게 힘들었는데요. 왜냐면 그린 관리가 잘 되어있는 데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분당 그린피아를 골랐던 이유는 기대 이상으로 되게 그린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어있었고 가까운 거리에 그리고 접근성이 좋고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어, 저는 분당 그린피아가 그래도 어, 이 수도권에 있는 곳에서는 그린이 가장 컨디션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원cc라던가 뭐 남서울 그리고 어, 이포cc 같은 곳도 그린 상태가 되게 좋았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은 분당 그린피아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있는 베스트 파스리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2년동안 그래도 전국에 있는 파스리장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강원도도 한 군데만 가면 끝이고 경상도도 거의 다 돌았고 전라도도 거의 다 돌았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국에 있는 모든 골프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 테니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어, 다가오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어, 다음 주는 영상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올해도 너무너무 큰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음,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